안녕하세요,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. 아, 오늘은 어, 배당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아,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어, 아주 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. 어, 하지만 뭐 배당락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어, 뭐 어쩔 수 없죠. 어, 하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도 어, 또 꺾이지 않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. 원전주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죠. 원전, 뭐또 수소경제 쪽, 뭐 이런 쪽은 또 윤석열 정권의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이 원전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원전주에 앞서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, 한번 몇 개만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. 드론 관련주. 상한가를 친 종목이 코콤 제이시언 아주 강했죠. 어, 드론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화장품주 여전히 강세죠. 어, 상한가 FN 리퍼블릭, 올리패스 어, FN 리퍼블릭이 상한가고 올리패스 SCM, 키타 어, 등등 뭐 화장품주 여전히 강세죠. 여기 어, 화장품주 오르면 어, 세트로 오르는 종목 이 면세점주죠. 면세점주 어, 오늘 같은 이 하락장에서도 이제 꿋꿋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신세계 5% 어, 상승을 했고 그외 종목들도 대부분 다 이제 상승하는 어, 흐름이었죠. 그리고 제약주 어, 아주 좋죠. 지금 원료 의약품 쪽 경보 제약 계속 좋습니다. 피플 kpx 생명과 어, 외 등등 제약주 어, 상당히 이제 좋죠. 흐름이 어, 그리고 이제 원전 어, 그리고. 항공주, 에어부산이 대표적으로 이제 좋았습니다. 그리고 가스주, 삼천리, 어 연일 뭐 좋죠. 신고가를 쓰면서. 한동은 오리콤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여행주, 참 좋은 여행이 대표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죠. 어 이렇게 보시면 드론, 뭐 화장품주, 제약주 아주 강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. 어 그럼 오늘 한번 원정 관련된 뉴스 몇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제2중동붐, 어 그래서 해외 건설 수주 지원단의 출범이 됐습니다. 그래서 건설주 그리고 방산, 원전 어 패키지 수출로 어 한번 경제를 좀어 일으켜 보겠다는 어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 지원단이 27년까지 해외 건설 수주 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그래서 세계 건설 시장 점유율 4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어 방산, 건설 원전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방산주의 건설도 이제 같이 물려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 원전 수출지원 확대에서 2030년까지 10기의 수출을 목표로 하겠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반응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BHI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. 어, 물론 이제 실적들은 잘 찍히지가 않는 기업이죠, 아직은. 어, 그리고 BHI는 시가총액이 1,600억대 PBR 3, 3배 수준입니다. 부채는 이제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가장 높죠. 671%. 그두 번째 올랐던 게 에노토크입니다. 얘는 이제 실적이 좀 찍히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보시면 좀 낮죠. 900억대. 어 그리고 부채는 이제 났습니다 부채 비율이 13%대 그리고 이제 원전주의 대장이죠 시가총액 10조의 두산 에너빌리티 6%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실적으로는 찍히지 않죠 그리고 강원 에너지 태광 우리기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현대 일렉트릭 얘가 대장주죠 현재는 가장 이제 신고가 위치에 근접해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상승해주면 다시 이제 고점대를 돌파하는 위치에 있는, 어, 현대 일렉이 퍼는 14배입니다. 실적이 좀 찍히는 기업이죠. 그리고 부채는 이제 200%대, 시가총액 1조 5천억. 어,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실적주들을 한번 보시면, 성광이 퍼 10, 티플렉스 7, 어, 수산인더 10배 수준입니다.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고, PBR이 이제 평균 1.6배입니다 거기서 봤을 때 가장 낮은 놈은 티플렉스 실적 또 pbr이 가장 낮습니다 티플렉스가 그리고 부채 비율 낮은 종목들 태광 어, 성광밴드 요런 기업들 아주 낮죠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서전기전 뭐 실적은 안 찍힙니다 가장 낮죠 이제 584억대 어,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한전 원전 관련주인 이제 한전 기술이 오늘 1% 반등했습니다. 그리고 시가총액은 2조 1000억 원대 수준입니다. 다음 그럼 간단히 차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. 먼저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보시면 뭐 연초부터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현대 일렉이죠. 그래서 아주 뭐 기대감이 큰 종목입니다. 보시면 월봉으로 보셔도 뭐 시지 않고 오르는 모습이죠. 20년 코로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시지 않고 오르고 어, 조정 기간이 한 4달 정도 있었습니다. 21년도에 그리고 연초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죠. 그 연봉으로 보셔도 어, 아주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어, 여기서 이제 조금 더한 1% 더 상승해 주면 이제 신고가를 쓸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주체를 보시면 이제 기금이 아주 사랑하고 있는 종목이 이 현대 일렉이죠. 어,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. 어, 원전의 대표 어, 대표 간판 기업이 바로 두산이죠. 어, 보시면 2 3 0 0 0 원대에서 이렇게 어,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어, 하락했었던 어, 두산이죠. 어, 그리고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외국인이 이제 사랑하고 있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죠. 아 다음은 티플렉스입니다. 아뭐 실적은 좀 찍히는 기업이지만 아 부,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퍼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죠. 어, 제까지만 해도 이제 신저가였었던 어, 티플렉스가 오늘 소폭 반등한 모습이죠. 어 그리고 어얘 실적을 한번 보시면 어 1분기, 2분기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이었다. 3분기에서 이제 어확 꺾이는 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다음은 성광밴드입니다. 얘도 뭐 연초부터 계속 이제 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어요 17,000원 금방에 한번 어 다시 상승을 시도했지만 여기서 어 다시 이제 좀 밀렸죠. 어 그리고 주체는 이제 이렇습니다. 다음은 에너토크입니다. 어 보시면은 뭐 계속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나락으로 떨어졌었고 10월부터 어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아 그리고 지금 장기 평선 200일 선에어이 상승을 200일 선에서 어, 상승하지 못하고 이제 밑꼬리가 달리면서 어, 조정을 한번 받았던 상태죠. 어, 그래서 얘는 이제 다시 만원 선을 어, 회복할 수 있을지 만원라인 때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다음은 수산 인더스트리입니다. 아, 보시면 두 달을 지금 바닥에서 어뭐 어, 거의 뭐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. 그리고 모든 입형이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뭐 쏟고 쳐서 상승을 할지 다시 이제 하락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에 원전 대장주들이 좋은 흐름을 간다면 또 이게 한번 이렇게 모였던 매직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반등도 기대해 볼수 있는 수산 인더